안녕하세요. 처음부터 주식을 하지 않고 차라리 이율이 적더라도 안전한 은행에 저금을 했더라면 하는 후회를 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주식을 하던 때가 생각이 나네요. 처음엔 100만원만 주식해야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5일만에 20만원 벌었습니다. 이 달콤함이 지금의 나를 잊게 했습니다. 대박의 꿈을 꾸며 하루하루를 지내온 나날들을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은 주식을 하기 전으로 다시 돌아갔으면 하는 바램을 해봅니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 늦어버렸네요. 그동안 주식하면서 돈벌수 있는 방법을 아주 아주 조금 얻었습니다. 단순한 진리입니다. 부도나지 않는 종목을 거래해야 하고 차트상 저점을 굳히는 종목을 거래해야 하고 저점이어도 좋은 회사의 주식을 거래해야 하고 일단 매수하면 인내와 자신과의 싸움을 시작한다는 것을요. 목표가와 손절가를 철저히 지킬 수 있어야 하고 단타 매매는 해본 결과 수수료와 세금으로 결국 손실이더군요. 정말 전문가 아니면 하지 않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매수한 시점에서 절대 양봉인 종목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일단 은봉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그건 거의 대부분 마이너스 수익률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이너스에서 보합까지 오면 팔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절대 빚을 사용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미수 몰빵은 3일 안에 절망감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미수를 쓰고 손실을 볼 경우 잔고가 확 줄어 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본인에 맞게 투자 원칙을 세워서 지키면 되지만 정말 주식을 잘하는 사람은 매일 시세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보고 있으면 견딜 수 없기 때문이겠지요. 저는 주식 투자 실패자입니다. 실패를 하게 되는 일상에서도 늘 자신감이 없고 힘이 빠집니다 주식을 멀리함이돈 버는 지름길입니다 하지만 난 오늘도 주식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언젠가 정말로 수익이 날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지금까지 많은 수업료를 지불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얻은 아주 조그마한 방법들을 이용해서라도 수익 내는 방법을 찾아야겠지요 행여 여기 계시는 사람들이 주식을 하려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주식으로 인생을 망치는 삶을 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금까지 저만의 넋돌이 이었습니다. 주식으로 힘든 나날들을 보내는 실패자분들이 많겠죠. 저는 혼자 주식 공부를 하였고 주식 투자자가 되었습니다. 주식으로 손실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래도 못 끊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 순간에도 제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언제쯤이면 돈을 벌수 있을 것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주식을 하다 보면 언젠간 알게 될 거라 생각됩니다. 제가 주식으로 얻은 것이라곤 각 금융사 채권 추심원들, 사채시장 브로커들, 각종 고소문, 각종 자살방법 등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살아있습니다. 이제부터 주식으로 저의 인생이 망한 과정을 얘기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처음 주식을 2000년 8월쯤에 시작했습니다. 대략 2003년까지 저의 주식 인생은 깡통이었습니다. 주식을 처음에 시작할 때 고려산업 개발로 상한가 5번과 현대건설의 상한가 3번을 한달 사이에 맞은 게 저의 인생을 끝장나게 만든 원인이었습니다. 하여간 대략 주식으로 2003년까지의 깡통 두번으로 그때 포기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질 못했습니다. 손실 본 돈과 자존심이 너무 상했으니까요. 그래서 주식 공부를 무지하게 했습니다. 온갖 주식 동호회부터 카페까지 가입하며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여기 안 그러신 분들 있을까요? 주식 책만 수십 권에 온갖 데이터들을 모으고 별에 별짓 다 해보았습니다. 한 1년 정도 그렇게 지내니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르더군요. 더 이상은 손실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주식에 대해서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그때의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때부터 대세 상승기가 온 거였습니다. 2004년부터 예전엔 몰랐던 세계 경제에 대해서도 공부했습니다. 각국 그래프까지 분석하며 나름 집안에서도 회사에서도 경제통이 되어 갔습니다 그러면서 주식 고수로 주변에서 알려지기 시작한 거였고요. 그래도 그 당시에는 좋았습니다. 처가에서 받은 돈과 지인한테 받은 돈이 대략 2억 가까이를 운영하였으니까요. 지인에게는 심지어 년 50%의 이자를 주기도 하였습니다. 2004년부터 2009년 5월까지 말입니다. 나머지 지인들도 2004년 2005년 당시에 증권계좌로 직접 투자를 하였지요. 저는 그들에게 종목만을 주었습니다. 에이스, 디지텍, PSK, 일진전기 등등. 대략 2에서 3년 사이에 가장 많은 수익을 거둔 지인은 대략 500% 이상의 수익을 가진 사람도 있었고요. 저 또한 믿기지 않는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그것이 2007년까지 였습니다. 종합지수가 2000을 찍고 900선까지 곤두박질 칠때 저의 주식 인생도 종지부를 찍게 될지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미수는 사용할 일이 필요가 없었지만 시간이 충분한 예탁담보대출, 매입자금 대출을 사용한 게 너무나 컸습니다. 정확히그 당시 1900쯤 갔을 때 아토랑 같은 종목의 예탁담보대출을 최대로 빌려 매수하였습니다. 그 종목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략 가격은 2500원대였습니다. 그런데 서브프라임 문제가 터졌지요. 끝없는 하락을 할 때였습니다. 손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손실이 너무나 컸고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 당시 제가 운영한 자금이 매입자금 대출로 근 15억 가까이 되었습니다. 반대매매 가격까지 가까이 내려갈 때마다 매일매일 엄청난 손실을 보며 주식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1차로 망했습니다. 그때 손실 금액이 천만원 단위로 떨어지더군요. 이성이 마비가 되어버렸습니다. 2008년 저의 주식 인생을 종지부찍게된 원인이 스탁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금융권, 지인들, 장인과 지인을 제외한 나머지가 스탁론에서 끝났습니다. 지인 돈들을 한 번만 빌렸겠습니까? 2천만 원 빌려 스탁론에 들어가 반대매매 당하였고요. 또 3천만 원, 또 3천만 원, 또 5천만 원 그때부터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대부업에 자동차를 맡기고 그 돈을 주식 계좌에 넣고 계속해서 하루에도 반대매매를 당하였습니다. 2008년 말부터 2009년 10월까지 그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수익을 얻었던 지인들도 그 당시 많이 손해를 본 상태였으나 그래도 그들은 다른 방법으로 주식을 운영하던 터라 다들 그나마 수익이 나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때 제가 더 많은 수익을 내주겠다며 돈을 더 빌렸습니다. 그 모든 분들이 저를 믿고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저로 인해 많은 수익을 보았고 그들에게 믿음을 줬었습니다. 돈들을 빌려주는 거 다들 쉽게 투자를 하더군요. 그게 주식한다 한건 아니었고요. 그 당시 부동산이고 뭐고 하여간 투자기제로 불렸을 때였으니까요. 다들 그냥 믿고 맡긴 거고요. 저는 주식을 매수할 때그스탕론이라는걸 마구마구 사용했습니다. 몇십억을 운영하다 몇천만원이 되니 전 이미 돈의 영혼을 판 악마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봐도 섬뜩할 정도로 감당 안될 정도로 그 당시 다 날린 것입니다. 처형 남편 돈까지도 모두 날려버렸습니다. 스탁론이라는거 아시는 분들은 아실겁니다. 원금의 4배까지 빌려주고 담보율 아래로 떨어지면 바로 반대매매가 되는 것입니다. 처가쪽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수없이 빌고 빌어도 안되더군요. 그냥 혼자 책임지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당시는 너무 원망스럽고 그랬지요. 지금과 그때의 차이점은 그 당시는 모든 사회지인 가족들을 모두 다 나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만 죽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성마비였죠. 내가 잘못해놓고 누구를 탓합니까? 시간이 6개월 지난 지금은 다저 잘못이라는 거 알게 되었습니다. 그거 깨닫는 것만 해도 6개월이라는 오랜 시간이 걸리더군요. 그 당시를 생각하니 다시 죽고 싶다는 생각만 드는군요. 이 세상에서 저만 힘들고 최악의 상황을 견디고 있었다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했다는 게 그래도 지금까지 버텨온 게 그나마 제가 살면서 잘한 짓이라는 것 깨닫습니다. 처가와 본가 사이의 채무관계는 이혼이라는 조건으로 다 정리되었습니다. 본가야 자식 잘못 낳아서 어쩔 수 없이 데리고 가시는 거겠고요. 지금에 와서야 그게 정리되었다고 느낀 거지만 아직 금융권 부채가 남아있습니다. 제1금융권, 제2금융권, 캐피탈, 자동차 대부, 사채까지 여기까지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휴 말이 3개월 연체지 거의 죽음의 연속이었습니다.